]가요? 갑작스러운 말씀이시네요. 최초 기동일자라면 있습니다만… 그런가요?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조회 완료! 4월 18일입니다 <웃음> 맞아요 무척 잘 어울려요 생일에는 주로 뭘 하나요? 그렇군요 보통 기념하는 의미로 케이크를 먹는다고요 케이크 좋아하냐고요? 좋아합니다 구원자님 루피, 구원자님 지금 당장 아케나인의 케이크 가기로 가죠 요... 유리아님? <웃음> 미피, 딸기 슈트케이크와 바나나 초코 컵케이크 중에서는 뭐가 더 좋아요? 어...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... 아. 몽블랑이 더 입에 맞나요? 그, 그렇네요. 음, 좀더 먹어보지 않으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<목소리> 메피는 부드러운 식감에 절제된 단맛을 가진 케이크가 취향이군요. 음, 이제 알것 같아요. <웃음> 벌써부터 메피의 다음 생일이 기다려지네요. <웃음> 그렇죠, 구원자님? 감사합니다. 구원자님, 유리아님. 바로 이것이 에덴의 평화가 가져다주는 행복